도시인문학 8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성탄탄마을 현장을 맡고 있는 홍성관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예 여러 분박은 박수 감사드려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게 됐는데 어, 황지동 원래 권혜진 코디가 오늘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황지도시재생대학 마을과 삶을 입는 도시임문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권상국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십니다. 센터장님은 한국도시재생신민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전공 네트워크에서 공동대표하고 계셨고요 강릉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 자연친구에서 기획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해 입법토론회, 지원원화진흥 2020대토론회 등 지역과 마을에 대한 대단히 토론 및 강연도 다수 이어가고 계십니다 현재는 강릉경실련 집행위원장, 사당법인 우리마을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잘 알고 있는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 한 가지. 네. 센터장님 본인이 별로 홍보를 잘안 하고 계신데 제가 유행하는 말이 있죠.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오래전부터 유튜버 말을 만들기에 대한 자료를 담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활동 및공유인분들이 어렵지만 다양한 영상들을 다수 들어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광산도 라고만 검색해도 구독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항지도시재생대학 강의도 유튜브로 계속 업로드 중이십니다. 다른 행사님들은 저서가 많지만 책을 쓰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토론하고 강연하고 계신 동은상동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마이크를 전달 드릴게요.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소화기 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데 쭉 앞에서 일곱 강좌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엄청 달려야 돼요. <웃음> 공고 양이 많아서 엄청 달려야 되는데 어찌됐던. 핵심들을좀 짚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시간보다 저희가 오늘 수료식까지 해야 돼서 시간모자 보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도시재생을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어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어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동면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워낙 마무리되던 맨 마지막 연도에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면 정부 시절에 도시 재생이라고 관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유럽의 작은 도시들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도 사람들이 되게 적은 도불구하고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뭔가 행복해 보이더라 그 이유가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많 마지막 연구에 고민이 었고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 LHI 국토연구원 아 국토연구원 택 연구원에서 그 고민을 받아서 정책 연구들을 하고 국토부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살기 좋은 시리즈라고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어, 국토부가 제안했던 게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 농림부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세 가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공모 사업들을 해봤는데, 통상 40억에서 80억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방공공원들이 중앙 단이의 공모 사업에 의모해 보는 경우는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이공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가 사업에 추진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도대체 영향이 안 됩니다. 지역의 영향이나 지역의 속도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겨울쯤에 어떤 공문이 오는가 하면. 그 전에 뭐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있긴 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해내는 첫 번째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죠. 이명박에서 바뀐 게 이제 노무 정부 연구 때 연구 작업이 필요해 뭔가 현장에서 적용해보려면 연구 작업이 필요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명박 정부 넘어오면서 연구 기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약 4천 명 정도의 석박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가연구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출발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약간 말씀드렸던 참사기로 말 겪기 사업이라고 하는 작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무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황지동에서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가 바뀌니까 그 당시에 주요한 이명박 정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4대강이죠. 그래서 4대강 정책을 쫙 펼치려고 하니까 다른 데에 기금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요 그게 좋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질 중심 고민이 4대강이었기 때문에 4대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작업이 이명박 정부에시작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쯤에 연구가 끝납니다. 근데 그게 박근혜 정부는 못 넘어갑니다. 연구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부 때로 그 연구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이월되지 못하고 사장 되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이명박 정부 때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연구 작업과 더불어서 이게 유럽의 모델, 그다음에 미국의 모델, 일본의 모델이 가라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지역에서 연구 작업들을 쭉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역사와 문화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하고 창원 두 군데에서 소위 말하는 실증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주는 우리 황지동 같이 주거지에 딸려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모델들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원은 재래시장이 두 개가 붙어있는 데와 관련되어 있는 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주에서 진행했던 것은 일반 들린형 이라고 하는 모델로 가고요. 창원에서 했던 것은 중심시가지형 내지는 경제기반형이라고 하는 것의 모델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임영부 정부 시절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연구가 끝나서 검토를 해봤더니 어 성과가 괜찮아. 그리고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선도사업을 한 거죠. 우리 태백은 2014년 선도사업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통리에서 진행했던 도시진사업이이 선도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중심화두는 뭐였느냐 하면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이 중심화두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시티, 그 다음에 그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을 끌고가고 있는 게 창조계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어내고 그래서 그 창조계급을 활성화시키면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중심적인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중반을 넘어가면서 주저앉습니다.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꺼내놓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게 창조도시 이론입니다. 다 모든 도시가 다쫙 한장에 가는 것은 아니더라서 창조 도시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주도에고 있는 것이 창조 계급이야 라고 하는 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죠국에서한국시서의 고민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자 라고 하는 에 지금 현재 이번 정부의 주요 화두 이번 정부가 어느 정도 끌고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 내내 꾸준히 계속 듣게 되실 단어는 로컬 크리에이터 내지는 지역 창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 논의가 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핵심 화두들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2014년에 이제 이 선도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해보니까 잘안 됩니다. 잘안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건축을 하는 사람, 경영을 하는 사람, 다음에 마을 만들기, 활동가 그룹들, 이 정도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었고 없는 거죠. 근데 2014년에 통리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대놓고 그래요. 그 공무원 때문에 사고을 줬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열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로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냥 무너지고 있는 정점에 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 엄청 애를 썼어요. 공무원들도 전담팀을 만들고 활동가들도 배치하고 주민들도 똘똘 뭉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통리의 도시재생 사례가 엄청 잘 되었다고 라 하는 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지요 왜일까요? 세 그룹 다 정말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아기가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 나고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 진행하는 동안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잘 되고 있을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였는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수위 말하는 정책 자금이 다 소진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상황. 지금 현재 독립의 상황이 딱 거기까지인 것. 그래서, 어, 혹자들 조금 좀, 어, 심하게 이야기하시고, 독립 도시 생활는 실패한 사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박을 냈어 잘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여러 관점도 이렇게 좀 극대극으로 갈리는 상황인데요. 어, 도시 재생의 우수 사례라고 하는 책들을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 중인데, 2014년이 선도사업이었으니까 당연히 선도사업의 결과물이 제일 먼저 나왔겠죠. 그 전에 연구자 보고 말고, 어, 우수사례 책자에 통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어, 잘안 됐는데, 아이러니컬 하죠. 통리의 게스트하우스가 우수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리의 게스트하우스가 그러면 어, 전체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도시재생과 연관되어 있는 거에서 점수로 치면 어디 정도 될까? 중등도 밖에 안됩니다. 근데 우수사례로 들어가 있어요. 왜 우수사례인가 하면 2014년에 진행했던 다양한 도시생 사업 중에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통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다 실패해서 아예 그 사업 자체를 걷어내버렸다. 근데 통리는 어쨌든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영한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맞았고 지금 현재 이제 어, 재비타을 한이 많이 이제 요 부분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안 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나마 불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두웠던 코로나 시기를 극복해서 넘어오고 있는 중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게 지역 주민들과 더 강하게 조인트 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리를 섣불리 실패 사례야 라고 분류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두꼭지가 성공했다고 해서 쭉 달리고 있어.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들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냥 래서그 있는 그대로 통리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걸 어떻게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걸로 남길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우찌됐던 14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원센터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지원센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도. 지원센터도 있었고 코디도 있었고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때 남겼더라고 하면 아마 태백은 도시재생부에서 전국에 탑 중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잘되고 있다고 라 알려져 있는 데가 목포 순천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 지역이 다선도사업을 했던 데입니다. 자 그러면 목포 순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주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다 잘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님과 같이 그냥 진행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야기하는게 1 0 0년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투입을 하면 결과가 보여지는 시기는 5년째 시작한다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은 4년 주기입니다 근데 5년째부터 10년 되는 해까지를 봐야 투입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섣불리 5년 이내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성공이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년에 정권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유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언되죠. 근데 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이번 정부가 평가하기에는 잘 못했어 그래서 사업 예산을 확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의욕적으로 접근했어요 의욕적으로 접근했는데 몇 가지 아주 심각한 에라를 일으킵니다 자기네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일 첫 번째 에라는 뭔가 하면 5년 이내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라고 착각한 거죠 절대 5년 내에 결과물 못 만들어냅니다. 5년째에, 6년째에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고 이거는 그 안에 우리가 부어놓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펌핑해서 끌어올려야 밑에 있던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사업이 종료되고 1년, 2년 후에부터 시작되는 거 자, 그러면 통리는 이제 시작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재생 유딜은 뭘 선언하는가 하면 500개 50조를 5년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었어요 도시재생 유딜 이 유딜이 저는 가장 심각한 에라를 일으켰다고 라 생각하는데요 을그 전까지의 일년의국토부 예산은 얼마였는가 하면 1,400억 정도였습니다 1,400억 우리 에코잡시티 태백 경제기반영 사업이 이 민자 빼고 천사백억 이에요 1년에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국에 뿌렸던이천사배이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년에 10조씩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낸 겁니다 농림부가 전국에 뿌리는게 1년에 1조 4천억 정도를 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많은 LR를 잃으켰거든요 농림 사업에서도 근데 국토부에서는 1년에 10조를 매년 100개씩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좀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그리고 담기가내야보려고 하는 욕심들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에라가 나고 그리고 결정적인 에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앞에 연구 R&D 작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쭉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명박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속도를 더 내게 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연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봤을 큰 돈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이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연구사업은 거의 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다 2017년 이전의 자료들이 9 0그 이후에 나온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연구비를 책정해주지 않은 것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들이 딱딱한 이야기로 뭔가 데이터를 내줄 때 강의해주는 건데 그 데이터가 없는 상황. 이번에 어 유전열 정부 들어오면서 유토부에 도시인사업이 이 정도로 심하게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중간중간에 1년 단위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체킹해서 그걸 보고서 남겨놓을 수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공격받지 못했을 겁니다. 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대응하지 못한 거죠.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아예 실질적으로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이런 상황.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충 이것저것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보시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 나온 시점, 2007년 기점으로 하더라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짧은 거죠. 그 이전에 약 10년 정도 마을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왔던 것 그리고 이게 행정의 정책으로 포섭돼서 행정의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건게 아니라 민간의 활동들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업체와 민간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던 건데 왜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고도화되는 엄청나게 빠른 산업화 시대를 걸어왔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 내지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이미 G7 국가에 진입하던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본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있는 정책을 그대로 들고 와서 조금만 고쳐서 늘리가 뭉쳐서 그냥 진행하면 지역에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일어가지고 <웃음> 유럽보다 우리가 더 빨리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절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들 개선해 주는 작업인데요 유럽의 정책보다 우리 정책이 더 앞서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 걸 보고 그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무슨 얘기냐 후진국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끌고 가야 되는 시절로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전에 정책을 짜고 있는, 내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최상위 그룹은 여전히 이 고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후진국일 때는 따라만 가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가 뭔가 정책을 내놓고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다 실패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건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이고요. 그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일반적인 죄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좀 읽어 주실래요? 도시재생에 대한. 저요? 아, 네. <웃음>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쇠퇴하고 낙후된 구 도시를 기상으로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골맞게자잘안보이는 <웃음> 네. 그 <웃음> <웃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는 방법론으로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진행되는 시... 천천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강랑하게 뒤에서 다 들리셨죠? 네. 자, 보시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누가? 내가 중심이 돼서 왜? 내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니까. 뭘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이웃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가족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마을에서 자 여기는 그저희가 없어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 구역에서 도시재생은 구역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한계 지역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요? 마을입니다. 마을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한개 내지 두개 정도의 사이즈 한개 동도 아니에요 두개통 내지 세개통 정도의 규모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한개반 내지 두세개 반, 한개통 정도의 규모에서 진행됩니다. 규모에서 별 차이 없어요. 도시 이건 도시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커진 거입니다. 근데 마을 만들기는 우리 마을에서만이라고 하는 거고 도시에서는 그 마을이 연결돼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조금 더 넓어요. 이거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는 방법론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요.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시작한 거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끼리 뚝딱 거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쫙 깔려야 동네 주민들이 뭘 원해 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겠죠. 이 정리된 결과들을 가지고 도시지생 판을 넓혀서 진행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 소개할 때 마을기본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론들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만들어보자고 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자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10년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불발하고 있습니다. 세번 정도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상정이 됐다가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되지 못한 이런 정도의 사항입니다. 자, 법이 없는 거예요. 비법정 계획으로 뭔가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계획을 잡고 실천 활동들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일정 정도의 국가의 보조금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법적으로 뭘 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공원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공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 여기 도로가 있어야 되겠어,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어. 이건 법적으로 뭔가 진행 상황이 필요한 거. 연구이 남길려. 경비 남길려면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한 거죠. 행정에서도 역시 매안가진 거죠. 뭔가 지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뭔가 움직여서 새로운 변화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을 때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법과 절차가 없으니까 못거예다 그런 거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 특별법이에요. 도시재생 기본법이 아니라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 해서 충분하게 지역에서 욕구가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행정이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통해야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 니 근데 행정이 개입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해보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는 황지동의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주무관은 한명 한 명이 우리 황진동에 있는 몇 천명 내지는 백만 명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다. 그리고 이 업무만 하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업무들도 해야 돼요. 몸이 열 개라도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법과 절차에 없는 주민들의 요구가 90%인 거죠. 새로운 요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잘할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는 누구 업무입니까? 행정의 업무인 거죠. 그래서 반은 민간이고 반은 공무원인 지원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의 영양강화, 그다음에 거버넌스 비용 이세 가지의 비용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되세요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작년까지는 그거를 국비에서 쓸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국가에서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방비였어요 그 비용은 이세 가지 영역은 우리 태백시의 돈이었는데 어떤 돈인가 지금과 작년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사업을 뭔가 새로 시작을 하면 지방비를 별도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을 거야. 너네가 세워라고 하는 거고, 작년까지의 사항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지방비용 이렇게 퍼센트를 나눠져가지고 매칭비용으로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들 중에서 이세 가지 비용을 너네가 쓰세요. 왜? 국가에서 쓰는 비용, 그러니까 돈을 주는 비용하고 지방비하고는 돈을 쓰는 룸이 좀 달라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쓸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써라 라고 하는 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지난 정부는 그걸 하고 싶었냐? 아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방니그 지난 정부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도시진행 사업은 선도사업과 일반 공모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도시진행 지원센터의 필요성들이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왔던 정책연구에 근거해서 그런 게 필요해 훈련도 시키고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돌아가는 니다그때는 지원센터에 관련된 비용을 지방비로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걸로 지자체가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너네가 돈 돼. 너네 지옥을 살리는 거니까 너네가 돈 돼. 대신에 이게 너네가 비용도 많이 되고 사람도 많이 뽑아놓고 또 저간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조직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너네가 의지가 높다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 정부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왜 그러면 이걸 법에다 넣어서 강제했냐. 선두 사업과 일반 사업을 해보니 안 돌아가더라라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이잘 모르죠. 이런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특히나 그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지자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받아 갖고 왔는데 뭘막 센터라는 걸 만들래. 그러니까 센터한테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뭔 일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잘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센터를 무조건 만들어라고 하는 게 지난 정부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쪽이 민간 영역이고 이쪽도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과 공무원의 의사소통 부분에서 똑같은 한국말을 써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됩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는 완전히 외국말을 쓰는 것과 동일한 상황.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네요. 다른 인종이라 아예 다른 생명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의 계획과 행정의 고민을 민간에게 잘 전달해 줄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또한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떼를 쓰는 건지 이게 뭔가 실현 가능한 건지 자기네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행정에 구체적으로 잘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전문가들 막 부르는데 당장에 우리 대학이 한개 있습니다 지역에 근데 도시 에 관련되어 있는 내지는 도시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학문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대학이 없는 것과 한가지인 거죠. 상황에서는. 그런데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건축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목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마케팅의 전문가도 필요하고 디자인의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문학을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인문적인 전문가들도 필요한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도움을 요청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그때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나간 데가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 더 나갔습니다. 요거는 지원센터는 전시 조직이에요. 상시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원센터 인테 상시 조직이 아니다 보니 고난을 넘겨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거든요. 이거 100% 행정의 업무인데 권한을 넘겨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행정과 전문가가 같이해서 독립법인을 만듭니다. 아예. 그래서 자금 집행을 여기서 직접 할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말을 협동조합의 다음 단계입니다. 지역 개발 회사라고 보통 불립니다. 도시 재생 회사 내지는 지역 개발 회사라고 하는 것들의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다이렉트로 바로 갖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민간도 준비가 되었고, 공무원도 준비가 되었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훈련돼 있는 전문가 너무 적다. 그래서 도시 재생의 성과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보자. 그게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현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름화 단계 수준이에요. 우리가 원래 고민했던 것까지 못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쭉 그러면 이제 흐름은 파악이 되시죠.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되는데 그러면 우리 황지동은 어떤 계획을 잡았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게 빠르게 <웃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이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책자 내용에서 일부를 뺐어요. 자 일단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삼수했습니다, 삼수 했습니다. 삼수. 삼수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몇몇 사람만 신청을 했던 걸 알아요 예선 탈락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 중에 한 개는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이 집중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장성동이 집중하는 대상이었고 장성동 됐고 여기는 떨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넣었다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해서 저희가 받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예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토부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본 사업에 앞서서 뭔가 이것저것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 통상 국비 2억, 지방비 2억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1억 84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왠가하면 이 사업이 종료돼야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 사업비를 100% 다 지출해야지만 공모에 유리하니까 사업비를 줄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이세 가지의 기본 개념 내에서 북카페, 공유주방, 그 다음에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아이들의 소식지 만들기. 이세 가지 사업들이 그 당시에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바로 뒤죠. 바로 뒤에 있던 건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공유수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 이제, 인문학교와 북카페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인문학교를 진행하면서 북카페를 만드는 이런 생 어,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어찌됐든 에너지들을 계속 끌어 모으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라고 하면서 견학도 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책방 같은 경우는 원래 공유주방 뒤에다가 붙여서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고추밭이 있는 건데 어, 토지주하고 협상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토지를, 토지주는 대백시인데 토지를 이용하고 있던 주인하고 협상이 잘 되질 않아서 지금은 비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다가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철가방 옆에다가 컨테이너로 놓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의 땅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저걸 할때 건축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지, 황지동 도지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북카페, 북카페 이러니까 카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을 영업장은 안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카페는 카페가 아니라 책을 볼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설계를 했던 건데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는 상상력이 잘 동원되지 않는 겁니다. 지역이 없으니까. 어치됐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주방 조정을 했는데요. 어 쓰레기가 8차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비용을 못 썼습니다. 비용을 못쓴 이유가 이게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규모로 치면 전체 규모가 어 10평만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물에는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예비사업 받아올 때 아예 그 돈을 넣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강원랜드 기부으로 진행되던 집수리 지원단이 교육으로 진행을 했어요. 원래 교육을 장성동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계획을 바꾸어서 거기를 다 털어내고, 설계도면들 꾸미고, 안에 털어내는 작업들로 해서 교육들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부, 그 예비사으로 받아왔던 것은 자재비만 한 3천만 원 정도 썼어요.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 이거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공, 그, 운동체 부엌을 어떻게 만들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워크샵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메뉴를 개발해 보거나 야시장에서 팔수 있는 물건들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면 교육들을 여기서 쭉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홍보분과에서 신문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홍보분과가 인원이 제일 많은 분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분과였는데 음, 여러 번 거쳐서 떨어지다 보니 홍보분과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홍보분과 위원장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모이자라고 얘기해도 다그렇 동의해 주시는 분 없어 가지고 홍보분과 위원장님과 몇 분의 지인들이 만드는 작업들을 좀해 나갔고요. 어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에서 기자 학교 등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좀 만들었는데요. 본사함 내에 이게 없습니다. 본사함 내에 아직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 우리 홍보국가위원장 이미 끝나고 나왔구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웃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잠깐 쉬세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다음 후속 작업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끌어 안아야 된다고 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왜 그 끌어 안아야 되는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형태들로 해서 어, 주변에서 기사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꾸며내고 어,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정된 황주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다시 한번 간물리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요. 장성동과 황주동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장성동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서 계획을 다듬는 형태들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통상이 1년 정도가 계획 잡는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반부터 지난 정부 중반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었 하면 활성화 계획을 다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그 활성화 계획들 중에 잘된 것을 승인해 줄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황지동은 선정되기 전에 활성화 계획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정되면서 심사위원회나 위에 도시계획특별위원회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겠죠. 그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고 지금부터 우리 지금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수정된 것들을 주민 설명회 할때 배포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변경, 변경,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의 황주동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어, 이것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66억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마중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중물. 마중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사업비입니다. 겉도부에서도 바다원 사업비. 거기에서도, 여기 거기 보시면 국비, 지방비, 자치지방비, 기금, 민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 합쳐서 466억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자체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로 연계 사업으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사업을 빼버리고 나면 17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77억을 받아온 거고요. 받아온 거, 승인 받아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나눠봤더니 상업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은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다 상업 지역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은 여기 두번째 에 있는 분홍색으로 되어있는데만 상업지역 나머지 다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황인거죠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건가 하면 지역내에서 다값이 가장 비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거죠 어찌 됐던 사항들이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더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여기 빠져있는 자료들이좀더 있는데요 됐던 이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동강 1,300리 이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일상의 이용, 문화의 의음, 이용, 시간의 이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게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 사업비로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행정복지센터 여기에 사업비가 90%가 다 들어갑니다. 모일 공간이 없기 때문인 거죠. 뭔가 다른데 땅을 사기에는 비용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 사항이 있어요.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77억 중에 보상비는 30%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거로 제한이 있어. 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여러 군데 살 수가 없으면 땅값이 워낙 비싸대이고 그 다음에 그냥 빈땅들이 있어요. 지금도 빈땅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맞는 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초기에 황주동 주민센터를 아예 통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들 때문에 주민들이 그건 절대 안돼 여기여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두번째 주민센터를 옮겨 보자 라고 하는 게 제일 첫번째 제한됐던 아이디어 중 하나였고요. 두번째 아이디어는 황주동 주민센터를 남겨 놓고 뭔가 건물을 만들래 아니면 이것까지 통합적으로 만들래 라고 하는 거 근데 네, 음, 지금 여기가 2층 건물이잖아요. 근데 국비를 받아갖오온 걸로 치면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순수 대백시의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1층은 지금 주민센터가 쓰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쓰는 거죠. 이거는 국비 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층만 새로 지으면 되는거죠. 시 자체 비용으로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새로 이번 차례 옮겨봅시다. 제대로 옮겨봅시다. 이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오래된 주민센터가 두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성에 맞지 않아 제일 오래된 데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새로 지은 비용의 절반 정도의 비용을 지을 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지원 의차라고 하는 것들로 최종 결론이 나서 현재의 계획은 새로 짓는 공간 안에다가 주민센터를 집어넣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뭔가 논의를 좀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게 종합계획도 이고요. 아마 책자에는 조금 더 선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의 사업과 거기에 따르는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지금 행정복지센터와 이 부지들을 이용해서 음, 거점 공간과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주요한 사업 내용이고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건물을 짓는 데 최소한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걸어내고 짓고 이런 1년 만에 2년 정도 예상되는데 1년 반이나 1년 동안 행정사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주시켜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런데 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처음에 이것도 그 어른들이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당장에 그래서 이용국지센터를 어디로 갈 건데? 하고 했을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농업지센터로 거기가 빌 거기 때문에 거기로 갈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지센터는 동이 달라요. 그래서 동네에서 의원님들 을 포함해서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글로 못 간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갈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시기,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갈래? 그 다음에 어떻게 갈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교통정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지 체킹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시기가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인데요. 1층은 복지센터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당초의 계획을 냈던 상황인데 어,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가설계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건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이 규모가 커요. 크다 보니까 공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전국 단 공모를 해야 되죠. 전국 단위 공모들 속에서는 어떻게 설계할래? 라고 하는 큰 흐름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니까 기본 설계를 해야 돼요. 인허가형 기본 설계들을 하고 그러면 그게 러면그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용도가 변경되거나 뭔가 주민 욕구들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우리 장성동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는가 하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절차가 더 깁니다. 이제 우찌됐던 이런 이제 뭐 제뭐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이 나눠져 있고요 근데 보시면 주차공간이 이렇게 안에 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행정과 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주차공간을 별도로 띄는게 어때? 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주차 공간을 별도로 띄어내는 것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비체하고도 기본적으로 협의는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 설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공청회들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때 쯤 되면 어, 왜 띄었는지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에 맞게끔 지역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을 누려보자. 그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부터 어른들 때까지 프로그램 전체를 다 집어넣었는데 어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어, 어, 그 주체들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는 건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하고 효율적이고 뭔가 집약적으로 할수 있는가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그다음에 누가 이걸 구체적으로 할래 사업을 아까 이제. 마중물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부는, <웃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 여성 건강, 내지는 어,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 아이들의 건강이나 출산 준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돈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 가능할까요? 행정에서 하는 프로그램.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거는 보건소나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돈을 받지 않고도 운영 가능하게끔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돈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내지는 유료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면 저렴하게 참가비를 받고 해야 될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데서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부처의 사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결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북카페는 원래 공유주방에 붙어 있었던 건데 우리 이음터 안에 북카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 갖다 배치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옛날 그 물길을 복원해 놨어요. 이 복원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태백 사람도 여전히 다잘 모릅니다. 외지 사람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민간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제아 거리 이런 통기다 거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주요한 활동 거점도 역시 그 공간들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명품으로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동네에서 이렇게 걷거나 이런데 있어서 대단히 생태적인 감성을 키워내는데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묶어보자 라고 하는 거이고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묶어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 축제나 프로그램을 넣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어,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해야 되는 시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우리 주거지에 있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 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참여하고 즐길 수는 있는데 그걸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이 다른 우리 장성동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황지동의 인근 지역이나 내지는 태백시에 있는 젊은 그룹들이 여기 와서 뭔가 이런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주도해주는 주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줘야지만 발사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잘 누린다라고 하는 것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 안에, 권역 안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뭐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설계해 보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공유주방을 연결시켜 보겠다. 그 다음에 공유지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들끼리 그냥 즐기는 것과 저게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시켜내는 데서 소위 말하는 작은 먹거리 중심으로 사업 설계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음악의 거리는 처음에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제기했던것 중에 너무 어두워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던 게불 밝힌다고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불을 밝히는 게 불을 밝히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건데 그게 행정에서 소위 말하는 가로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는 방법으로 불 밝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불을 켜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음 우리가 불을 밝히는 거 지금 황지동 장성동에 가서 보시면 우리 대낮까지 밝아요 밤에 그게 도시적인 사업비가 단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주민들이 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던 골목에 불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 축제가 여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우리 로고젝트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어, 인도나 이런 데서 불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뭐 축제 마케팅 측에서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적인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 이 공간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중, 중심 가로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가로에는 전부태가 없어요. 전부태를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에서도 가장 빨리 전부태를 없애던 지역인데 전부태를 없애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 정도 없애는 데 아마 적어도 300억 정도 썼을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정이었으면좀더 적게 썼을 거고, 현재 기물치만 300억 정도 들어요. 그 정도 기간. 작업 기간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근데, 로고젝트를 쏜다 그러면 위에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쏴줘야 되는 거잖아요. 로고젝트를 달 데가 없습니다. 전부 데가 있으면 거기다 다으면 되는데, 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이용하거나 바닥에서 쏴서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거,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낮에, 불이 꺼져 있을 때, 흉하지 않은, 이런 걸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국내 아직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들을 좀 각오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이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명과 변화는 하 효과를 보여주는 거 눈으로 봐야 움직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 효과가 나름 검증된 것 중에 하나가 벽화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벽화 그리는 거공격 많이 받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벽화는 3, 4년 주기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라 하는 거죠. 근데 벽화를 왜 그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변하겠네. 뭔가 우리 동네가 변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교육에도 오고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빗거리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축제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수리가 있습니다. 집수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재생유딜 아직까지는 도시유딜이라고 부르니까 이건 정부에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이거도 바뀔거예요 뭐라고 바뀌든 정리가 될건데 이렇 됐던 도시재생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무엇가에돈 투입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성동에서는 주거지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집수리를 한채도 못했어요. 단 한채도 못했어요. 우리 사업이디허에서어내는건 했어요. 근데 집수리 한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유지방 이야기를 할때 집수리 지원단이 교육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은 허가하고 뭐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한 거니까. 그래서 집수리를 하긴 해야 되겠고 현행상에서 돈을 쓰게 되면 소위 말하는 법과 절차에 위반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 집수리 지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태백은 다른 데보다 무허가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석산산업 도시였기 때문에 땅 주인이 석공인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내 땅이 아니고 건물도 무어가니까 권리주장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 여기는 조금 나아요. 황제동은 조금 나은데 그러더라도 소위 말하는 행정용으로 불법 중축한 게 많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집을 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해주시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집수리 지원단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어서 민간이 주도해서 뭔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이 물이 붙질 않았잖아요. 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수리 할때가한 50여 채 정도를 집수리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신청서를 받았는데 전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중심에서 할 건지 뭐 이런 건데요. 지금 황주동은 황주동 지역에 있는 도배 장판 뭐 이런거 하는 개인업자들을 묶어서 집수리지원단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합들을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원래 계획은 올해한 50채 정도 집을 고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 차례 떨어지다 보니까 주거지 분가가 하나도 안 모여요. 이, 이 그룹이 뭔가 막달려줘야 되는데, 려릴 그룹이 없는 거죠. 길한, 길한 를 해줄 그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세채 시범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대백은 다른 데보다 겨울이 빨리 오죠. 그래서 세채할수 있을런지 아직 조금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찌됐던 올해 집수리와 관련돼서 시범 사업을 시작은할 예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같이 묶어져 있는 사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우니까 세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밋밋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아 18번가처럼 뭔가 정원을 좀 만들자고 라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일의 정원 프로젝트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태백은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요 겨울과 여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을수 있는 장목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겨울 최근에 겨울에 눈은 안 오는데 갑자기 확 추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다 월동하는 게 여기 월동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관하거나 실내 공간에 보관하거나 이런 문제를 좀 기술적으로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 매번 종자를 사오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양묘장 비슷한 것들을 좀 만들겠다. 모종을 키워서 배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 이야기할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던 건 뭔가 하면 에코잡시티 태백이 스마트팜을 하잖아요. 그 스마트팜을 아주 조그마하게 수수로 해서 우리 여기 지역에서 필요한 모종을 여기서 만들어보자고 라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을 여기까지 끌어들여오는 것들이고 그게 이후에 지역의 다양한 고급 모종들을 예, 널리 폭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거를 업체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자인단이에요.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스케치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 우리 고아시퍼부원과 축제하는 데 많이 가보셨죠 위쪽 골목 주유소 오른쪽하고 주유소 아래쪽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왠가하면 주유소 위쪽 지금 이제 우리 그 들고 사진관이 있는 이쪽이 원래 주도하던 원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유소 밑에 그룹은 하면서 같이 키워준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놓은 하단에 대한 애정이 다릅니다 관리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작물들도 달라요 자 초기부터 이 그룹이 뭔가 디자인을 멋지게 잘할 거야가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자고 라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있는 주인이 돼야 그거에 대한 관리나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갈수 있어 라고 하는 기본이 깔려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요거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할때 주민협의체가 177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상가의 상인회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에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와서 방방에 제일 먼저 딱 찍은 게 뭐냐면 야 주민협의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싸움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 다른 부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협의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자유시장은 자유시장 내에 사업이 있어요. 다른 사업이 있어요. 자유시장에만 투입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회의가 따로 있고 거기 에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정과 우리 일정이 충돌을 하면 당연히 그쪽은 그쪽 그룹이 더 우선적이 될거 아니냐 지극 정상적인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퍼졌습니다. 협력이 잘안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들이 에 있는데 이 분과위원장들이 여기 다안 오셨어요. 여기 다안 오셨어요. 자그 이야기는 이 조직이 처음에는 진짜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 그룹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상인의마아가서 의견도 끌어다 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누구 만나야 된다. 누구 의견이 중요한 이런 얘기도 다 해주셨는데, 사업이 선정되고 나니까 이제 덜 급해지신 거지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꼭 갖고 와야 되니까 움직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갖고 왔으니까 해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도할 수 있는 그룹을 새로 꾸려야 돼 초기에 어떤 분들이 주도해줬는가 하면 상인회장님 새마을바르게의 임원들이 주요하게 움직인거예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지역에 있었던 기존 임원그룹이 쫙 움직여주셨는데 지금부터 흐르는 이 그룹이 아닙니다. 이 그룹은 너무 바빠서 회의소집하면 회의에 오질 못해 교육을 하면 오고는 싶은데 시간을 못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맞지 않은 그룹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그룹이 와야 진행을 할 거고 기존의 리더 그룹들은 뭔가 주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 뒤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딱해 주고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달려질 실무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 홍보국과 홍보부과 위원장 정말 열심히 했고 그쪽 영역에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다는 열정 가지고 자기 시간을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진짜 쪼갤 수 있냐? 그래서 단몇 분이라도 시간을 조금 수있는 이게 가장 핵심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시점 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드릴 얘기가 제 이야기예요 숨이 좀 찬데요 잠깐 쉴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강의가 조용하면 재미없습니다. 식을 걱정해야 돼 자, 많은 사람들이, 태백이 뭘 갖고 있어? 태백은 뭐지? 태백은 석탄이었어요. 석탄, 그냥 광산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태백이 갖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여쭤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답을 못합니다. 그지 않으면? 없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지금처럼 많죠? 라고 얘기해서 그 많은게 뭔데요? 라고 물으면 답이 잘 안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게 뭘까요? 태, 태백이라면? 자연환경 또? 공기. 다 자연환경이에요 그냥 다 그냥 자연환경이에요 왜? 여기 농업인구 거의 없어요 0.08% 정도 됩니다 농업인구가 없다고 말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농업주의사소장님이 되게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조용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농업주의사소장이 공석이야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농업주의소장이 되게 오랫동안 공석이었는데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할 만한 농업인이 적다라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보시죠? 우리 자유시장에 빈상가 보신 적 있어요? 네. 몇 개나 있던가요? 많아요. 진짜? 시장 안에 시장 안에 는 빈상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황지 자유시장은 망해본 경험이 없어요아직까지 망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목포에서 오셨거든요. <웃음> 목포에서 오셨는데, 아까 제가 목포 제일 잘하는 대중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2014년에 같이 시작했던, 선도시역으로 시작했던 대중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여러 개의 사업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거기는 계속 이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제일 먼저 했던 데 목포역 일대입니다. 목포역 근처인데요. 도시재인 사업이 다 종료된 2014년 사업이 다 종료되고 한 다음에 저는 처음 갔어요. 근데 8집 건너 한 집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8집이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통으로 메인 상가인데 메인 상가도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6년 차에 갔을 때 두세 집만 켜졌어요. 저녁 8시 거기가 루미나리에가 있는데거든요. 저녁 8시 되면 루미나리에 불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뭐 국회의원이 땅을 샀어 뭐 이런 다그 지역입니다 예전에 막흥청거리든 만인계 뭐 이런 데가 있던데 다그 지역인데 아무도 없다라는거예요 그러니까 5년만에 뭐가 결과가 나올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아예 안 나와요 그 기간에 나오는 거는 다 사기 그냥 만들어진거라는거 슈우한거라는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진짜 도시재생의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돈으로 쳐바르면 뭐든지 다 나와요 돈주면 주민. 주민이 한게 아닙니다 외부 업체로 가한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다른 데에 도시재생에 가서 우와 멋지네 건물 보고 멋지네 이렇게 간단하지 마세요 그건 도시재생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쓰고 있어 이게 성과야 잘 안되는데 유지는 되고 있어오 대단한 거그 정도면 잘 안되는데 해보려고 꿈틀거려. 이것도 대단한 거 근데 돈은 안되지만 뭐, 뭐 적당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 벌고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어. 이 정도면 대박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견학 많이 가잖아요. 견학 많이 갈때 그것만 보지 마시라고. 자, 여기 유인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어, 저 여기 엄청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5천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어요. 유인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통합돼서 다른 데 이렇게 묶여있어요. 유인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데인가 하면, 일본의2 30대 여성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온천 여행지, 3대 온천 여행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10년 동안. 10년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이제는 아주 대표적인 온천 여행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어요. 인구도 5천명 밖에 안 돼요. 근데 C였다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도 지금 이제 막 통합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다른, 동, 다, 다른 나라에서 C라고 하는 규모하고 우리나라에서 시군 규모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엄청 큰 규모인 거예요. 근데 이걸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유럽의 한 개의 시 단위는 5천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정도 규모인건데요. 가장 유명한 온천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왜이 사례를 외국 사례를 제일 첫 번째로 했는가 하면 저기 제일 오른쪽에 고마이가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거 이거 뭐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문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답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요. 그냥 뭐, 일본어로 뭐라고 중요하지 않고, 소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대 라고 써져 있습니다. 소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대. 이게 큰 소리 지르는데, 예요 이거. 이겁니다, 이겁니다. 절규대. 아, 절규대. <웃음> 그렇게 그냥 단상 하나 놓고, 앞에 그 단상이 요하니까 갈대를 이렇게 가려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간 거 해요. 지금도 계속 해요. 근데, 밤에 가면 음 측정기 한개다 달랑 있습니다. 허업을 파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아, 우리는 자원이 없어. 우리는 오래된 건물도 없고, 오래된 무슨 문화도 없고, 자원이 없어. 아까 그러니까 자연밖에 없다고, 공기밖에 없다고. 공기밖에 없어서 이거 한 거예요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여기는 검정소가 엄청 유명해요 검정소가 엄청 유명한데 예전에 지진이 나면서 이놈의 검정소를 드릴 수 있는 돈조차도 없어, 없어서 지진이 가난한 동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경에다가 광고를 줍니다 우리가 검정소가 엄청 유명한 동네인데 소고기도 맛있고 근데 우리가 이 소구, 소를 소 송아지를 살 돈이 없어요. 송아지 사게끔 돈을 투자해주세요. 선 투자해주세요. 그래서 송아지 입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 강원도에서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생호천에서 농촌 지역에서 초기에 이 모델 을 갖고서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지금은 안 합니다. 왠가하면 부자 동네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행사는 계속해요. 소고기 이 소화지를 사는데 돈을 대줬던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 소가 크고 있는 환경 당신이 대준 돈으로 우리가 소화지를 샀고 이렇게 잘크고 있어요 고기 맛도 보여주고 이거 뭐예요? 전국에서 여기로 오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기 팔기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그 고기가 끝내주더라 근데 와서 보세요 이런 허업을 팔아서 고기 다 구우면 수입 소고기가 다아도 맛있어요 환경이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현대 젊은이들게 가장 큰건 뭡니까? 스트레스. 음. 이 스트레스를 와서 쏟아내야 그만. 장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 구아먹는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러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그냥 놀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영화관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네. 영화관이 없는 데서, 소위 말하는 야외 영화제,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거 보셨죠?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화관 없는 도시에서 야외영화제를 한첫 번째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는 한 50년 됐거든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을 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시재생 활동을 해온 데 5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첫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영화관 없는 마을의 영화, 야외영화제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음악회도 합니다. 야외음악회. 대화의 영화제와 음악회를 하는데요 다른 데서도 다할 거잖아요 이영화제 이 음악회 우리도 매한가지 다른 데서 다 하는데 얘네가 차이가 나는 건 뭔가 하면 그에 가장 유명한 영화감독을 데리고 와요 제일 비싼 놈을 데리고 오는 거 음악도 연주에도 제일 비싼 놈, 가장 지명도가 높은 놈을 데리고 왔요 처음에는 절절메수의 이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번 강의처럼 명강사를 불렀는데 명강사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이 너무 적어 뭐 이런 처음 이기서매한가지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계속 그 마케팅 기법을 쓰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서 영화를 틀지 않은 감독이면 인류 감독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서 노래를 뭔가 불러보지 않은 성악가는 인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거. 아까 2층 이상의 건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2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건축 협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건축 협정을 했던 데가 여기예요. 자, 자원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방식의 기존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원이 없는 거 맞아요. 없잖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건 석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석탄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원을 만들어낼 거냐, 그 자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를 어떻게 살릴 거냐의 가장 핵심은 자원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죠.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미야기원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거 뭐가 드세요? 아, 조건, 무, 당근, 고구마 감자 다 보시던 거죠 자 위에 이제 이걸로 제이 차려진 음식상이에요 이 미야자키마치에서 했던 거는 뭔가 여기는 5천명 정도의 우리로 치면 면입니다 면 우리로 치면 면정도인데요 여기도 주민, 그, 이, 뭔가 주민들이 지역을 바꿔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고. 근데 가서 주민들이 대 뭐가 좋아요? 여기는 뭐가 자고 좋은 자원이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자연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는 자연이 좋아요라고 하는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동네를 살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속학자 일본에는 박물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민속학자가 이 동네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뭐 먹고 사세요? 뭐 먹고 사세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먹는 오늘 아침 먹은 거를 밥상을 들고 오게 했습니다 모임에 우리 한 열댓 명 정도가 제일 첫 번째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모여 가지고 아침 밥상을 들고 오세요 별도로 차리지 말고 아침 먹었던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오라고 여기서는 밥상을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일상식이에요 우리가 맨날 먹는 일상식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건데 보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엄청 좋죠 일단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면 환장합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더 환장하죠 네 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요리는 맛이 있고 어떤 분은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시집 오신 분이 만든 요리하고 경상도에서 시집 오신 분의 요리가 달라요.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요리에 관련돼서는 이야까리가 기 무궁무진한거죠. 사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이, 이 이야기만 해서 한세 시간 이야기할 분량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가 한세 개가 있거든요. 도시지, 그러니까 산촌 지역, 어촌 지역, 일반적인 드높한 지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음식과 관련돼서 관심들이 좀더 있는 분들면 이 초대해 주세요. 세분 이상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소개하러. <웃음> 서기하러... 어쨌든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볼 거냐, 자원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문제입니다. 일반 음식이라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라고요 이걸로 축제를 했어요 처음에 5천명이 사는 동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축제를 할때 음식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전시회를 하고 맛을 봐야 되니까 음식을 나눠줬는데요 어떻게 제일 조걸 했는가 하면 8천명분의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걱정을 사람들 8천명식이나을까 이거 음식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줄을 서서 먹었어요. 공짜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값을 받았어요.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받았어요 금액. 을 역시 온전히 모자랐어요.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음식이 모자랐어요. 이 사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례가 일본의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그러니까 식생활교육 중고등학교에서 음식 조리하고 내지는 그거 영양분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만드는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전국에 100군데가 넘는 데서 음식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판에 들어온게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두 배를 받았는데 늘 사람들이 와서 음식이 모자란 정도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엔 돈이 안 됐던 거죠. 누군가 와서 구경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던 건데 그 이외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농산물이 자연스럽게 팔리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음식 상만 보여줬는데 재료가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구경으로 갔어요. 뭘 보고 싶겠어요? 농장을 보고 싶겠죠. 농장을 보게 됩니다. 농장을 보고 나니까 야 그거 나도 한번 뭐 캐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농촌 마을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놨어요. 자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공해 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럽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다 빠졌다고 위원장님이 너무 지쳐있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그런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인터넷 방송할 거예요. 그거 보세요. 대신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계속 보내주세요. 아마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소개시켜서 오신 분들께 많이 있을 거예요. 참여 참여 참여가 없으면 꼬라지가 안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의 참여는 그냥 하루아침에 공부문 띄우고 프랭카드 띄운다고 참여가 되는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참여의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제안해 놓은 이론인데요. 참여의 사다리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설명들 영상도 으로 있고 풀어놓은 설명도 되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가 결정하면 참여를 더 많이 하더라 라고 하는게 핵심입니다. 우리 제 표현 강원도 표현은 지가 결정하게 해 자기가 결정하기 자기가 결정하면 훨씬 더 많이 오더라 라고 하는거 그래서 마을 만들기 내지 도시재생은 마을의 민주주의 도시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거 자기가 결정한거 오늘 회의를 하자 라고 하는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에 참여해서 그러면 회의에 더 많이 오더라는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위원장님이 혼자서 결정했어 그럼 지가 결정한거지 나는 바쁘 죽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야된다 라고 하는거에 대한 가 압박이 덜하다 라고 하는거죠 근데 내가 제안한 날짜야 라고 하면 내가 안가면 안되는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자주 만들어야 되는거예요 어떻게 만들거냐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게끔 만드는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때밥뭘 먹을래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처음에 가는 기획자가 어디서 밥 먹을건지 다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그룹들이 이야기할 때 갖고 차 타고 가면서 어디 가서 밥 먹을 건데요 메뉴를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안 씨 그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결정해 줘야지 위원장이 알아서 결정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지도력 대은 엉망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국밥 먹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국밥 먹기로 했어요 그걸 왜 네가 결정해? 아한테 물어야지 이게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생각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밥을 뭘 먹을래? 어느 집에 갈래? 언제 먹을래? 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결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결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많이 결정해 참여해본 경험들이 이후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대신 우리 가족 사이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모임 중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게 치 뛰고 내리뛰고 난립니다. 어떤 거는 1단계 수준이 있고요. 어떤 거는 6단계, 7단계까지 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참여를 만들어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도야마라고 하는 일본의 도시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일도에 있어요. 이쪽 동해안 쪽을 마주 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매년. 근데 우리 주민공무사업 정도의 수준이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금액. 우리 지금 주민공동사업이 200만원 부터 1000만원 까지 금액이 여러개거든요 여기는 5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더 작은 금액도 있는거예요 근데 이거 뭐같아요 퍼즐이죠 아, 퍼즐 퍼즐을 크게 한겁니다 동네에서 꼬마애들이 주로 많아요 이런걸 해본 그룹들은 이유는 뭔가 하면 구도심에 온도심에 사람이 안 모여 사람이 모이게 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디어로 이런걸 한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다 맞추면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그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후원해 줍니다. 네? 젊은 애들이 아가들이 오면 엄마들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따라오면 여기 와서 자기네 가게 에안 사더라도 뭔가 어딘가서 쇼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많이 오게끔 만들면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시끌벅적해지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심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게 만들거냐라고 하는 것에 기본 초청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고등학생만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유시장 번영의 사무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름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운영을 대학생들이 합니다 대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어, 돈에 대한 관리나 지원하는 것은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돈을 대학생들이 통키로 줘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를 묶어 가지고 아이들이 제안하는 것을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돈을 아이들이 직접 쓰는 거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팀 병원 때한 3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공간을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3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1년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인원이 2만명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 그 공간을 이용하시고 별도로 나와 있는 더 많은 이런 상황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여러분. 이건 유치원생들이 예. 역시 도야마인데요. 여기 이제 실내 광장입니다. 실내강장인데요실내강장에 우리로 치면 그큰 타일 그 뭐라 그래요 대리석 같은 그런 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분필을 주고 이렇게 그림 그리게 마음껏 놀게 하는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인거예요 너네가 어지럽혔잖아. 이건 같이 쓰는건데 너네가 어지럽혔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청소해야지 청소까지도 프로그램 안에 다집어넣은거예요 보통 프로그램은 한 3시간 정도씩 한대요. 미친듯이 녹음이 되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계속 여는 거야.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공간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간을 오게끔 만드는 끈을 만들어 내는 거 아까 그 공간하고 가까이에 있어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이런 공간인데요. 겨울에는 여기에 스키, 저기, 아이스 스키장,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요. 근데, 물안 들어가는 건식 스케치장을 만들고. 다양한, 뭐, 공연들도 여기서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책 프리마켓,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각종 동아리, 우리 주민자치회원에서 동아리 댄스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발표도 돼요. 다 여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이걸 상상할 수 없어요. 법과 절차에서 다안 된다고 돼. 거서 민간에서 주도해요 돈 많이 들었을까요 수동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행정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고 날까 봐 안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 경계에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해볼게 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사고가 큰 사고 나겠어 해보자 이 생각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마을의 이슈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내가 키우는 애가 군대 가서 그러면 엄마 아빠는 군대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밖에 안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 관련된 고민과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시집참가하고 나면 애들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해요. 그리고 거리에서 뭔가 애들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연령대마다 주요한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가 풍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들이 참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40대 말부터 60대 초반까지가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그룹에게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 영역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아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도시재생과 마을 같은 거라고. 차이가 없다고. 우리 마을에 사는 거예요. 도시재생도. 우리 마을에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게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2014년에 지역 기량박람회는 이 행자부에서 진행했던 거, 행자부하고 균형발전위원회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에 마을만디 오픈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2014년이면 사람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마을만디기 활동과 지역의 주민 리더, 공무원,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을만디의 칠대 가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만 들게 7대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학,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가 너무 건방지게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7대 가치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7대 가치를 토론을 통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1 0 0대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근데 이걸 매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때 하고 못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전국 단위로 모으는 게. 음, 저도 이제 프로그램 기획자로 같이 참여를 했었던 건데 보시면 참여, 소통, 학습, 공동체, 다양성, 미래, 문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우리 도시들, 우리 마을을 이해하고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참여해야 되는 거고 참여하려고 그러면 소통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가능해지려 그러면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각지 공부만 하면 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못해요. 죽었다 걔나도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끼리, 지금까지의 상황은 주민자치위원끼리, 번영회끼리 상가협의끼리만 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해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한 걸 갖고 와야 우리 거를 메우고 풍성해질 건데 그러려고 러면 다양성을 인정해 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놈을 끌어 당겨야지만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랑 비슷한 놈만 계속 당겨요 필요 없어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다 하면 되잖아 그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당겨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내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낼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뭐 중요해요 내 지금 돈 많이 있어 지금까지 많이 벌었어 내지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꼬라지 안돼 아무것도 떠나는 수밖에 없어 이런 미래를 보고 해야 돼. 우리 아들 딸인테 어떻게 보여줄 건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예전에 젊어서 뭘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 자신 있게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될거 아니냐고 과거의 가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걸 다 묶어내는 게 문화예요. 문화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이 문화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 우리가 무슨 공연하고 조각하고 이것만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게다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남긴 흔적. 자, 이거를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려고 그러면 신나고 재밌어야 돼요. 딱딱하면 아무 의미도.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 같은 시도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행정에서 이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 왜 법과 절차에 그런 것들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 공무원들이 끝내주게 할수 있는 건데, 매뉴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아침, 정신, 병원, 아침, 정신, 저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내가 5천 명, 만명 있는 동네가 마을이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마을이죠. 하는 거예 근데 이건 매뉴얼 안에다가 a 야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잘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나고 재미있게 해야 돼.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더들어야 되고, 많이 싸워야 돼. 그래야 잘할수 있는 거 이런 정도의 뭔가 워크샵을 하는데, 이 정도의 분위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면, 뭐든 잘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다 이게 그냥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서 주사 온게 아니잖아요. 해본 결과물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태백도 가능해요. 우리 사업을 받아오는데 이런 분위기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지친 거죠. 해보니까. 그래서 잠깐 쉬는 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불축제라고 하는 건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한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 하시는 느낌이 드시나요? 가보고 싶은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예. 자 여기 대나무 등불축제를 하는데요. 일본의 대나무 등불축제는 정말 여러 군데다 합니다. 근데 왜 대나무, 이 동네에서 대나무 축제는 왜 했는가 하면 대나무가 예전에는 목재로 쓰여졌어요. 건축 자재로도 쓰여지고,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플라스틱과 철근이 다 대체합니다. 대나무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대나무는 배주지 않으면 농창 죽습니다. 대나무 뿌리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배줘야 돼 그래서 소금 뿌리고 가서 밟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대나무가 굵어지고 잘 자라거든요. 배줘야 되는데 대나무 쓸 데가 없는 거죠. 대나무 쓰임새가 제일 첫 번째였어요. 자원에 대한 재해석. 기존의 방식과 다른 해석.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몇 군데에서 조망만하게 했는데 이게 점점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된거에 그리고 다른데서 벤치백킹 해가서 전국에 퍼져나가는 축제가 됐다라고 하는거그 첫번째를 누가 만들거냐 라고 하는겁니다 그 첫번째를 누가 만들거냐 첫번째는 항상 초라해요 항상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걸 누가 용기있게 시작할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하는거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돈벌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해보자. 근데 도시재생하면 다돈될 거야. 되도 없습니다. 돈안 돼요. 근데 도시재생이 열어주는 판에서 돈될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돈도 될수 있어요. 자, 근데 보시죠. 도시재생 사업에 177억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90%가 건물 짓는 데다 들어간다고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거 있지만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욕심을 좀더 내면 돈 되는 일도 해보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러니 돈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잔치 이거 돈 되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거 이거 다 자원봉사는 이거는 이 영역인 거고 돈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돈이 되는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177억이 내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공공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만 돈벌래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177억이 들어간 것을 활용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 본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업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너무 하면 되냐고 주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주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아침 정신 저녁으로 내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주인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놈의 생각이 더 많을 거고 더 시끄러울 거고 빨리 결정 못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영역 돈안 되는 영역에서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는때거거지로다 몰려 들어가고 뭘 해야 되는 거고, 돈 되는 영역은 마음 맞는 놈들끼리 모여야 돼요. 인원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뭔가 돈이 많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타고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타고 올려드는 사람을 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물 들어올 때배 적어야 돼요. 그렇게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인 거고요. 근데,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라질 거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인 거예요. 왜 마을 만들기를 계속 갖다 붙이고 있냐? 우리 마을에 사는 거니까. 도시재생을. 이게 문광부 사업이면 어떻고, 지경부 사업이면 어떻고, 과기부 사업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서를 어마어마하게 몇백장 되는 계획서 우리가 못 쓰잖아요. 끌고 공무원 시키고 전문가 불러다가 그 계획서 우리를 대신해서 쓴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사업을 만들어요? 잘안 되니까. 어려운 걸 아니까. 마중물을 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요만큼 지원해 주니까 한번 시작해 봐, 시도해 봐. 지금 도시 재생 사업 내지는 이번 정부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그냥 마중물인 거예요. 그냥 마중물. 사업 개발하는 내지는 창업을 시켜 주는데 교육만 해주는 여기까지밖에 지원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남는 거는 우리가 살아. 도시대 질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광주동의 사업에서 여러가지 에라날거예요다에라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좋아지자는 내가 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뭔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심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마을만들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멤버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부터 전국에서 이런 꼴짓에 관심 있는 미친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또 여기는 교수들도 있고 외국에 있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여러 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동리에서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자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잘못 모여가지고 한 2년 동안 완전히 엉망이에요. 내용 올라가는 것도 적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그 안에서 검색해보세요. 어떤 벌짓들을 했는지 여기서 아이디어들과 누구한테 이걸 물어보면 될지 물어볼 사람들을 찾고 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못했다가 코로나 풀리면서 올해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달은 수원에서 모여요. 계속해서 모임들을 가지니까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사례들도 들어오시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섬에 가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고 요 태백시민이라고 황주동의 주민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활동과도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한명 붙들어오면 우리가. 언제 합니까? 언제부터 해야돼요? 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근데 혼자 하는 거잘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거 근데 우리끼리 민간인끼리만 모여서 하면 이놈에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같이 하고, 손잡고 같이 하는 거. 잘안 맞아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달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이제 당장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수 있겠죠? 이제? 8강 정도 들었는데 이제 충분히, 아, 예, 그쵸? 그렇죠? 아, 잠시 그 저희가 수료 전에 아주 짧게라도 상관 없으니까요. 제가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답변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상황을, 예, 궁금하신 상황을 이렇게 손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예. 답변 방식으로 지휘응대학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는 꼭 물어보고 가야겠다. 그, 그, 그런 그 내용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게 부끄럽다면 조용히 손을 어, 내리고 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장님은 태백시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가와서 질문을 할수 있다. 태백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거. 제가 네, 예, 인식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 예. 네, 네, 네. 우리, 우리 어, 어 시민들의 열의나 그 관심도와 참여도는 그, 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참여하는 것을 봤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 5기쯤 됐을 때나, 4기 정도에서 박중님구 오시면서부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었는데도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공무원들 계십니다. 아, 제가 모르는 사람들말합니 네. 이제 저희 주민들도 어, 교육을 받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그 거기에다 행정은 주민들을 잘못 믿어요. 그런 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조금만 안다고 대화를 해보면 까지게 몰라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리감이 있는데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주민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도 뭐 다른 쪽에그 교육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당하는 기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은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도 이런 관료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끼리에 따로 또 그런 게 필요하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재환이시죠? 재환니다 <웃음> 네. 어, 일단 제가 이제 종종 외부에 나와서 강의들을 하는데요. 어, 크게 두 군데, 총세 군데의 강의를 해요. 하나는 어, 제가 어제 도 김해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처럼 작년에 선정돼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의 오픈 강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어, 이런 개념 말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러, 이런 이거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쉬운 이야기를 드릴 때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오픈강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 공무원 교육들이 따로 있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 공무원 연수원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센터에서 공무원들하고 센터의 관계자들을 묶어갖고 워크숍들이나 강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그런 교육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워크숍들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태백시의 태백시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가치 교육을 받는 거를 저는 꼭 해보고 싶고 계속 제안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장성이할 때도 공무원 한두 분이 한두번 오셨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웃음> 국장님이한두 번을 빼고 거의 다 오셨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세 분이나 거의 대부분 다오셨어 그리고 우리 지금 개장님 지금 개근님 개근 중간님 분도 다 계시고, 어, 이번이 저는 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태백에 와서 진행했던 모든 교육 중에 이번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처음입니다. 특히나 국장님이 갑자기 놀라서 처음에 그냥 인사 가로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오셔서 그래서 뭔가 우리 프로그램을 영역팀에다 맡겨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참잘짠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계장님, 과장님이 뭔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의원님들도 와서 특별한 일정, 바쁜 일정이 없으면 계속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 가져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한발지금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어, 요즘 저희 저는 매달 어, 1박2일로여성수련원에 이제 폐강 지역 사개 시군에서 리빙랩 수업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세개 시군이 태백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요. 정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산청의두 명, 뭐 정선의 몇명 이런 식인데. 거의 대다수가 태백 시민인데, 어, 태백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꾸준히 이제 되게 많이, 8회까지 많이들 들으시는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조합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왜 협업을,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협업이 아니라, 전적이잘 되면, 저는 뭐 시기한다 그러나, 생체계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생체계를 낼까? 저 조합이 부족한 건이 조합에서 좀 메꿔주고 서로 서로 손을 내밀었을 때 같이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내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같이 간다면 아까 지금 그런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으쌰으쌰해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체계를 자꾸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교육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리빙랩에서 이렇게 같이 했던 분들이 뭔가 태백에서 뭔가를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면 정말 행복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이상적인지 왜 그런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여성, 강릉, 옥계 여성 수련에서 하는 리빙랩 교육 얘기하시는 거죠. 어, 일단, 뭐, 저도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일부분 아이디어도 좀 같이 나누고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관여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교감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왔을 때 홍보도 같이 했던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태백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어, 가서 보시면, 아는 얼굴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도시재생에 내지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지역 내에서 아직 많이 이렇게 성과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룹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교육에참가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목마름이 좀더 강하다. 왜 정선은 이미 다 폐광이 끝났고요. 삼척은 폐광에서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은 이제 폐광 이야기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갈급함이 피부에 와닿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적보다더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에 어 많은 협동조합이나 음. 사회단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거든요. 이게 약 1년 반, 2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확 늘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생긴 비약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이 아까 제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끼리끼리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갈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거죠. 거기까지는 지금 된거예요 근데 인구도 적고 할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장이 적은거죠.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쟤네가 뭔가 일을 하면 우리가 뒤쳐질 것 같고 쟤네가 뭔가 일을 하면 우리 시장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거에요.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근데 보통한곳 가서 보세요. 강릉에 카페 거리 가보셨죠. 카페만 쫙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생각으로 하면 옆집에 카페가 생기면 우리 집이 더 인구가 더 뺏길 것 같은데 카페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지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시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 그룹들이 뭘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거. 근데 그냥 둘이 전체를 다 협력하는 거잘안 돼요. 성격들이 다르고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밥에 낄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한 번만 같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덟 개 정도의 사업을 해 우리 지금 8강이잖아요. 여덟 개 사업 중에 한 개는 같이 해보세요. 다른 팀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를 나 같이 하기에는 부담스력이 다 뺏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스타일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만 왕창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요 이것은 뭔가 좀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한개를 가지고 성공해 본 경험을 쌓으시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두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세개 같이 하고 그러면 아배가 그, 그, 뭐 봤더니, 제가 우리 시장 다 뺏어 먹을 것 같고, 아, 제가 나한테 와고 뒤에서 계속 뭔가 중한 소리 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그리고, 아, 제가 이야기하는 시도라고 하는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시도가 같은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싫다라고 하는 표현을,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달리해요. 조금씩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래서 뭘 같이 하자라고 다가오는 건데, 뭐하고 생책이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험담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방식들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 되는 거 같이 하지 마세요. 돈안 되는 것부터 같이 하세요. 어 돈안 되는 것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같이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못하는 걸 같이 하세요. <웃음> <웃음> 그래요. 내가 배우거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답이 되었나 보냈어요. <웃음>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것 같고, 제 시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확한데, 지금 하는 예, 22, 32분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어. 마을과 삶은 있는 도시, 인문학, 도시재생 대학 이제 수료식을 할 겁니다. 근데 수료식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료하시는 분만큼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박수 쳐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수료 받으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이 말은 제일 간곡히 보내줍저 문을 잠가서라도 잘 <웃음> 하셨으면 <웃음> <웃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수료식은 저희가 도시재생, 그, 태르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님이신 권상동센터장님이 이제 수요를할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관계로 어, 약, 약간 약식의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